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속은 속은 같이 꾸미는 다이어리 꾸미기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좀 늦었고 저희 가족들이 지금 다 자고 있어서 조용조용히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야 해요. 일단은 속지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도 조심조심 꺼내고 오늘은 뭘로 같이 꾸며볼까요? 제가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들을 보관하는 곳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아 목이 메인에 갑자기 여러 군데에 보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요 구찌 신발박스인데 구찌 신발박스에 막 요렇게 담겨있거든요 오늘은 뭘 써볼까요 여기에 뭐 스티커도 있고 도장도 있고 마스킹테이프들도 있고 음... 아이고, 이거 다 풀어졌다. 뭔가 이런 사진도 되게 예쁜데, 그죠? 한번 붙여볼까요 오늘은? 이거를 꺼낸 김에 그냥 써볼까? 디자인이 몇 개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그냥 뭐 꺼낸 김에 오늘은 이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다른 것들은 넣어놓고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거를 메인의 오마이갓 사이즈가 굉장히 딱 맞네요. 이 위아래가 길이가 아주 딱이에요. 짱인데? 이렇게 하고 얘를 지금 제가 고민인 게 그냥 붙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뭐 이런 거라도 같이 하나 더 떼서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왁스페이퍼인데, 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왁스페이퍼가 풀 이런 게잘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도 떨어질까 봐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일단 스티커가 잘 붙을지도 의문이지만 우선은 이 왁스페이퍼를 속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 요정도로 해서 먼저 붙여줄게요 음, 최대한 삐뚤지 않게 붙이고 우선은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대강 자르고 이 위에 이걸 이렇게 붙일건데 여기는 제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어지게 붙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은 얘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붙일걸 그랬나? 그죠? 아! 그러면 굳이 지금 뭐 후회하고 그럴 것도 없이 그냥 이 조각을 여기 옆에다 붙이도록 할게요. 이, 이 이렇게, 오! 여기 조금 구겨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위에 이통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오 뭔가 굉장히 잘 어울려 일단 조심조심 뗄게요잘 붙일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이패드에 필름 붙이는 그런 느낌 여기랑 잘 맞추고, 처음 시작점을 잘 붙여놔, 아, 안 됩니다. 어, 뭐가 잘못 붙었어. 약간 울른것 같아. 이게 처음 시작점을 잘 붙여놔야 망하지가 않잖아요? 아, 뭔가 조금 아쉬운데. 그냥 붙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을 자리를 잘못 잡으면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 오, 세상에. 나름 나쁘지는 않게 된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잘라줄게요 자르고 지금 차라리 그 뭐지? 타공을 할까봐요 이렇게 잘랐고 잘 붙었나? 오 그래도 이거 왁스페이퍼인데 이 테이프가 잘 붙었어요 스티커가 제가 다이소에서 샀던 왁스페이퍼가 있는데 그거는 풀이 잘안 붙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왁스페이퍼 아니더라도 종이 재질에 따라서 풀이 잘안 붙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붙었어요 제가 동 영상 업로드를 저녁 한 6시 반? 평일에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하는데 그러면 보통 다들 여러분들은 아직 식사 전이시겠죠? 저녁 일찍 드시는 분들은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저녁을 순대를 먹었어요 순대 맛있더라고요 마트에서 그 냉장순대를 사다가 렌즈에 데워 먹었습니다. 그 뭐지? 간도 같이 있더라고요. 순대랑 순대 간이 같이 있는 게 있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음 예쁘다. 뭐 되게 한 세트 같지 않아요? 애초에 이렇게 있던 것 같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아마 오늘의 일기는 여기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근데 이래놓고 또 일기 안쓸 수도 있어. 쓰려고 했다가 쓸 공간이 애매하면 안 쓸지도 몰라요. 오랜만에 이 포스트잇을 써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포스트잇인데 이거랑 뭔가 같이 붙이면 예쁘겠는데 얘랑 뭘 같이 붙여야 예쁠까요? 음, 음, 음, 음. 종이? 빈티지한 종이? 아니면 메모지 메모지인데 같은 회색빛이 나는 메모지 이게 약간 비슷한 톤이긴 한데 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쵸? 이 메모지를 하나 쓰도록 하고 이 메모지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썼던 건데 오늘 오랜만에 쓰게 되네요 레이아웃을 간단히 잡아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닌가? 좀더 이쪽에 붙일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러, 이런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면 얘를 이렇게 붙일까요? 오, 이것도 괜찮다. 그죠 이런, 이런 어? 이런 느낌도 괜찮네? 그러면은 요렇게 가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기에 붙이고 음. 그리고 어 이게 뭐가 딸려왔어 이마에도 써볼까? 딸려온 거 보면 뭔가 이걸 써야 된다는 게시 같은 느낌인데? 쓸까요? 이 정도? 이렇게 이런 느낌? 뭔가 정신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발소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발소에 그 돌아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나기도 하고 아니면 얘를 세로로 붙여도 되는데 세로로 붙이면 이런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할까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나단이게 <웃음> 네, 붙이고 요... 이 미니미 육각 포스트잇도 하나 쓰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를 여기다 붙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붙이고 좀 오랜만인데 이 무인양품 땡땡이 마스킹테이프 이거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일게요 어, 되게 바르게 나름 잘 붙인 것 같아 대충 붙였는데 예쁘게 잘 붙었네요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서울인데 오늘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되게 습해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씨를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좋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어. 몇년 동안. 그죠? 맨날 장마 온다고 해도 장마도 장마 같지도 않은 장마가 오고 이렇게 하고 뭐 간단하게 일기는 뭐였다쓰면될것 같고 여기 밑에는 그러면 은 제가 스티커를 쓰도록 할게요, 스티커는. 어머나, 예뻐라. 어머,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붙일까 세상에. 이렇게 단박에 예쁜 거 찾다니. 이거를 붙이도록 할게요. 이런 꽃 스티커는 사실 타오바오나 알리에서 사는 게 양도 많고 저렴해요. 그래서 혹시 타오바오나 알리를 할수 있는 할줄 아는 분들이시면 알리에서 구매하시고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적극 아주 적극 강추합니다. 저는 타오바오는 할줄 모르고 안 해봤고 알리는 하는데 가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몰아서 사는 편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요. 뭐 배송이 너무 늦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날짜를 요쯤에 찍어주겠습니다. 날짜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은 소일 발자를 찍어주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에 뭐를 붙여도 괜찮을 거 같고,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붙여볼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페이크 마스킹 테이프인데, 사실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이렇게 마테처럼, 조각 마테처럼, 잘려 있는 거랑 어 이거 예쁘다 예쁘죠? 어, 오늘 왜 이렇게 짚는 거마다다 예쁘지? 이런 것도 예쁘고 어, 이것도 예쁘다 어, 예쁘죠? 오늘 어, 큰일 났네 짚는 것마다 다 예쁘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쁘다. 약간 꽃무늬 자 그러면 저는 또 이것들 중에 뭐가 제일 예쁜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겠지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꽃무늬 그죠 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다른 것도 같이 대볼게요 이거 이거는 약간 무난한 이런 신문 같은 요런 마인데 이거랑 이렇게 덧대 붙여도 예쁠 것 같고 붙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쁘죠? 어 근데 진짜 예쁘네? 진짜 덧대 붙일까? 이런 면 이런 것도 빈티지한 느낌이 더해지니까 이런 거는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굉장히 고민되는데 이거는 약간 은은한 색감의 이런 맛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떡하죠? 맨날 고민이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도 예쁘고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 하나만 이렇게 붙일까요? 뭔가 너무 튀지 않고 은은한 색감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 저는 조심조심 뜯어서 그냥 약간 무심한 듯한 느낌으로 것또 너무 막 가게 맞춘 듯 예쁘게 막 그렇게 너무 신경 쓴듯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꾸안꾸가 유행이잖아요 유행 맞나? 아무튼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게또 유행이니까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도 이건 어,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냥 무심한듯 툭툭 붙인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삐뚤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최대한 두드러지지 않게 이거.. 아우 뭘 꼬눈 뭐, 다시 붙이는거야 아 모르겠다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 이렇게 붙이고 또 써먹을게 뭐을려나 여기, 여, 여기? 여기 부분에 뭔가 있으면, 좋 아닌가 여기 부분인가? 약간 뭔가 괜히 허전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음. 이럴 때 쓰기 적절한 것은 오 이거 예쁘다. 오 이거 너무 예쁘죠? 나 깜짝 놀랐네. 붙이고. 너무 예쁘네. 일단은 이걸 붙일게요. 이거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너무 잘 어울린다. 마치 세트 같아요. 뭐이것만 붙이면 될것 같은데 뭐 음...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 제품의 퀄리티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예쁘게 쓸수 있을까요? 오! 여기 를 붙일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너무 큰가? 조금 작은 것도 있을까요? 버건디 어? 이거 괜찮은 거... 어? 아닌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 카메라 화면을 볼 때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어? 근데 여기가 난 거... 안 와요.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여야겠다. 이거는 되게 애증 스티커예요. 솔직히 되게 별로인데 퀄리티가. 근데 이렇게 나름 야무지게 쓸수 있을 때도 있고 오,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하는 영상이다 보니 글씨 쓰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다이어리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더 쓰도록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쁘다. 예쁘죠? 이 스티커도 되게 잘 썼고 이런 스티커들이랑도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네요. 오, 예쁘다. 근데 진짜 예쁘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통 스티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Bye!